의왕의 색깔은 무엇일까요? 푸른 하늘 아래 푸른 호수 초록 향기 가득한 푸른 숲과 나무 푸르게 자라나는 꿈까지 자연과 사람이 같은 빛깔로 물들어가는 곳 푸른 도시 의왕입니다.